시간 차가운 새벽 공기 마시며 마음도 앉아 과제장 달리려 하는데 음의 소리보고 타임라임도 보고 가득하고 차가운 니 내게 비추었나 깨끗해 버린 시간 그리고 달려 버린 그가 남아 있는 그것다 썩어 버린 다크서클 아, 아까데그고나나오나나나나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효대 rotated> 고고하